안녕하세요. 러블레트크리스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여러분 좀 죄송해요. 제가 뭐 전, 어, 37th 37th Love Letter, 37th Love Letter, 37th Love l e 수 t e r 37th Love Letter, 37th Love Letter, 37th l o v 12시 전에 계속 꼬벅꼬벅 졸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안하던 거를 하고 또 예상치 않았던 그런 변수들 이 있어서 어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정리가 돼 가고 있으니까요 어 이제는 하여튼간 일주일에 한번은 예, 꾸준히 해야겠죠 어 여러분을 또 초대할 수 있는 시간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어, 38th love letter는 영어 여러분이 외우실 거는 choose what is best.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choose what is best. 최고의 것을 선택해. 선택하십시오 이런 뜻에. 오늘은 제가 영어 이 원어민 녹음과 외우는 건좀 생각하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choose what is best. 예. choose something. something is best. 뭔가 최소, 베스트를 선택하는데, 어, 뭔가를 선택하는데, something is best. 그 something이 best이다. 이렇게 something something이 두 문장 안에 있을 때 was로 항상 연결을 해주죠.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잠깐 예, 문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Choose what is best. 어, 누가보음의그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어떤 Martha and Mary, 마르다와 마리아, Martha and Mary story에서 그 나왔던 루크 어, 루크 chapter 10, verse 42. I w 제가 밑에는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t 어, cv에서 보면 y 어, 스토리를 이제 혹시 교회 안다니 h a t t 잘 e story is that the story is that 아 h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시는데, 이제 이 자매가 너무 반가워서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응대를 하죠. 그런데, 어, 마, 마르다는, 마르다는, 영어로마르다네요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시장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키친으로 뛰어가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Mary, 마리아요. Mary죠. Mary, Mary는 어, 예수님 뭐속 그 마음은 정확히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Mary는 예수님을 또 많이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여기 여기 보면은 어, sitting in front of him,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음, 잠시만요. 예, Mary who sat before the master hanging on every word, every word he s a i d 이게 이제 the message에서 번역본이고요 그러니까 the master라고 표현했네요. 그런 신의 아들을 the master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hanging, 그 말에 매달려 있다는 게그 말을 정말 listening, 귀기울여 경청했다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cv에 보면 은 sat down in front of the lord and was listening to what he said. 어, 그분이 얘기했던 것을 listening. 굉장히 listening이 굉장히 경청하는 거죠. 예, 무슨 얘기를 하시나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 경청했는데 음, 마리아가 이제 당연히 아 말, 마르다가 말다가 마리아, 메리가 당연히 주, 도와주리라고 기도를,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보면. 어, 근데 이제 계속 예수님 앞에 딱 붙어있어서 그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어, 셈이 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열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죠. 왜 내, 저기, 동생한테, 나좀 도와주라고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예,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성경 스토리가.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uh, You're worried and upset about so many things. 예, you're worried and upset about so many things. 너는 당신이 너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뭐 이것이 약간 핀잔처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 만남의 목적은 음식이 식도랑 모임도 있겠지만 미식가들 모임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구와 먹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특히 이거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신데 그분과 사실 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더 우선이겠죠 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 근데 이제 어... 어, 마르다는 하여튼간 그, 그 우선적인 거를 어떻게 보면 실천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 Mary has chosen what is best. Mary는 has chosen what is best. 가장 좋은 거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신의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 대화를 나눈다기보다는 여기 보면 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예,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멀리 가지 않고 음, 이게 사실 먼저겠죠. 그 다음이 음식 아닐까요? 예. 어, 뭐,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냥 같이 음식 준비를, 같이 이렇게 경청하다가, 어, 예수님 배고프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뭐좀 만들어, 만들어 드릴게요. 마리아야, 우리 같이 키친으로 가서 음식 만들, 같이 만들래? 이렇게 훈훈한 자매 스토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또 이런 하나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베스트라는 것은 우리 러블레터 신의 사랑 이야기로 현대 고체 영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 암기할 때도 있고요 베스트라는 거는 신이 정말 계시고 그분이 사랑이라면 그분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겠죠 그 사랑을 해서 예배라는 거월씨이비라는 것이 여러분 어~ 사실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주고받는 행위이자 시간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세미나리에서 예배하기라고 하나요. 예. 그런 워크숍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 발에 입 맞추는 것. 뭐 이런 표현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surrender, 완전히 이제 굴복하는데 그게 여러분 힘으로 by 어떤 어 uh, by force,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예, 억지로가 아니라 예, forcing 한다 그러잖아요. 막 억박 지르면서 억지로 막 forcing, 나한테 surrender 하라고 이렇게,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voluntarily, 정말 자발적으로 예, 이렇게 그 발에 입 맞추고 예, 어떤 나의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내가 사랑할 존재고 어, 당신이 나를 영원히 책임질 존재고 이렇게 인정하는 굉장히 사실 아름다운 예, 그래서 아마 영어 차량 중에서 beautiful surrender. 이런 제목도 있을 거예요. beautiful surrender. 굉장히 beautiful. 굉장히 아름다운 surrender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어떤 맹종이나 복종이라기보다는 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배 행위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저 개인적으로도, 그 정말 어떤 카타르시스라고 그럴까요? 엔돌핀이 막 솟는다고 그럴까요?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어떤 Surrender 할수 있는 유일한 존재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들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음. 음. 여기 얘기하는 과정에서 밑에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어,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하신 얘기가 재밌습니다. 어, 결국 걱정이, 걱정이 많은 여기 계신 다음에 But only one thing is necessary. 하나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Mary has, has chosen what is best. 예, Mary has chosen it. 그 necessary 한꼭 필요한 거. 예, one, thing is, one thing only is essential. The message is essential. 굉장히 또 필수 불가결하다, essential하다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더 메시지 번역본이 좀더 재밌는 표현들 많잖아요. 그래서 the main course. 이게 main course가 main course란 표현을 썼어요. 예. 우리가 뭐 식전 식후 음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the main course는 신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 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다 치열하게 도 살고 계시죠? 저도 요즘 좀 그런데 예,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그런데 어, 인생이라는 것도 최고의 선택을 하는 과정이겠고요. 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신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선택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소외되겠죠. 예, 이 원래는 제가 38을 그 데이빗, 제가 좋아하는 영, 영어 성경 구절 중에 그 다윗이 어그 시편 27편 4절에 m 이라고 그러죠. Psalm 27:4 거기 보면은 I ask only one thing, Lord. I ask only one thing, Lord. 내가 한 가지를 어떤 Lord 주님께 요구하는데 그 표현이 너무나 멋져요. 예, 당신의 집에서 예, let me live in your house every day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내가 당신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To see how wonderful you are. 당신이 얼마나 wonderful, 얼마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얼마나 정말 어, 아름다우시고 그렇게 한지를, 그, 그, 그런 거를 어, 다른 성경 보면 I'll contemplate his beauty. 그분의 아름다움을 내가 그냥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내가 좀 그거를 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예. 그리고, I'll study at his feet. At his feet. 아까 그 발에서란 표현이 영어로 at one's feet인데, 그분의 발, 발에 엎드려줘서, 내가 I'll study. 내가 그스토리가책 같은 거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잘좀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표현들 대단하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스토리가 다른 영어성역본에서 메리테이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겠다는 뜻이죠. 메리테이션. 그러니까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곰곰이 그분의 발에서. 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다윗. 다윗이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뭐 목동 다윗으로 알고 계시다면 그거는 약간 오산이고 어린 시절에도 여러분 그 얼마나 저기... 양떼지키면서 거기 맹수들 그 하고 싸워서 자기 양을 지켜내고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고 어 이제 왕이 되기 전후에 얼마나 치열해요 도망다니고 피비린나라는 전쟁 도피 정말 지금 저희보다 더 치열하면 치열했지 덜 치열하게는 살지 않은 그런 인생인데 다윗이 음. 용사다윗이에요 용사. 네, warrior에요 warrior. 예. 근데 내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그런 표현을 썼어요. 특별한 표현을 신께서. 요즘 말로면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after my own heart. after my own heart. after 가뭐뭐 뭐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순서를 얘기할 때 쓰이지만 따라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괜히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베, 베, 베프라는 거예요. 절친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대박 아닙니까? 신과 신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는 정말 어, 남의 여자를 뺏은 일도 있고 자기의 충신을 계획적으로 살인교사를 한 일도 있고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정말 쓰레기 같은 최악의 모습도 보인 것이 다윗의 인생인데 어, 왜 신께서 정의로우신, 라이처스한 신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특별하게 인정을 해 주셨을까 성경을 보면 사실은 조금 알수 있어요. 왜냐면 다윗이 잘못했을 때 완전히 엎드려,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석고 대죄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깨끗이 인정하고 벌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은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을 죄 졌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그것을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로 입식고 그냥 미안해 이러고 말기 많은 게 아니라 신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은 그런 대상들 앞에서 끝까지 그거를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뭐 그런 점들. 잘못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란 말 하는데 다윗을 볼 때는 그 죄는 정말 미운데 그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를 메이크업 한다 그러죠. 보상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어, 또 우리가 어,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아주 막장은 아니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도 있고 그러나 좋은 부분들은 다윗이 여러분 p s a 가 성경의 중앙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거기에 엄청 많은 그 시를 썼어요 노래들을 다윗이 악기 연주도 잘했다고 하잖아요 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치열한 인생사 속에서 사랑의 노래를 그냥 불러댄 거예요. 좀 멋지죠, 여러분? 그 다윗의 노래한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싫어하겠냐고요, 제가 신이라면. 잘못했는데 완전히 죽게 숙이고 들어오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고맙다고 항상 너무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당신만이 나의 어떤 lover of my soul, soulmate, 당신이 나의 어떤 lover of my soul, 내 영혼의 연인이고 my best f r i e n d 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노래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 때는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왜안 도와주냐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도 하고요. 싸움도 좀 해봐야겠네요. 기쁠 때는 어, 당신이 날 도와줘서 신께서 정말 나의 도움이시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신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막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어, 인간 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음은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만나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예, 뭐 마음에 드는 이성 외모 스타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더또 또 자기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를 만나면 어쩔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참. 그 외모는 또 나이가 들면 변하고 또 이런 것인데 그 제가 약간 재밌게 얘기하면 놓친 거가 후회되는 이성도 음 마음이 좀잘 통한다고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딱한 명은 아니었으니까 예. 제가 나이가 많다고 그랬죠 예. 어... 음... 네, 그 다윈 얘기도 했고요 메리 앤 말타 얘기도 했고요 예. 그...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시편이나 마리아가 어떤 신의 아들 앞에 집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천국에 가까운 삶이 우리가 왜 이렇게 카페 같은데 예쁜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는 걸왜 이렇게 좋아하나? 한국에 왜 이렇게 카페가 많은가? <웃음> 저도 지금 인수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 쉬운 게 없어요. 뭐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한열 배는 이상 힘든 것 같아요. 예. 어, 네, 여러분 다뭐 편하게 사시는 분들도 소수 계시겠지만 어, 저 정도 이상의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직 뭐~ 가정도 없으니까 사실 애를 키워야지 또 이~ 뭐~ 해리 예, 열린다고 <웃음> 다행히 저는 예. 어~ 천국에 가까운 삶이 좀 그런 예쁜 카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음료 멋진 노래 뭐~ 그것이 라이브면 더좋고요또같이 노래하면 더좋고요하여튼 뭐~ 그런 것이 좀 천국에 가까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 세상,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항상 살기가 너무 사실 힘들죠. 가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 뭐 거의 안 계시죠. 예. 어,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크면서 보면 진짜 돈이 많은 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돈 맛을 보셔서 더 바쁘세요. 예. 뭐 임대업을 하고 뭐라고. 더 무슨 뭐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더 바쁘시더라고요. 예. 저는 아니지만 주변에 가끔 보게 되면 예. 바쁘게들 예. 돈이 많아도 바쁘게 더 사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어쨌든 어 제가 카페 인수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그 안에서 많은 시너지 좋은 어떤 것들이 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뭐 재미있는 일들 사실 많습니다. 거기 하면서. 예, 여러분 얘기하면 되게 빵 터질만한 그런 외국 사람들과의 어떤 지금 일들도 있는데 좀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 아, choose what is best가 우리 외우는 것인데 우리가 하루 순간 속에서도 또 하루 단위까지는 힘드시면 이 러블레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만이라도 어, 어떻게 어 보면 신과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곰곰이 생각하고 아까 컨템플레이트 아까 스토리 신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지금 스토리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영어 성경 공부잖아요 예. 어그이 시간이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천국에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예 뭔가 치열함을 잠시 잊는 시간이랄까요 예저 마음 열고 대하는 거 아주 좋아해서. 어, 카페 인수도 사실 그런 이유도 크고요 예. 음, 제가 최근에 카페 인수하면서 필요한 것들 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타다 라고 요즘 있잖아요 예좀 다인승 이렇게 승합차 같은 거기에서 막 꽃시장에서 작은 화분들도 나르고 막 이러면서 조금 자주 이용했는데 그 드라이버 분들을 좀 특이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서 미국 자동차 여행을 하는 게 있는데 실제 미국에 한 30년 이상 사시다가 그런 미국 자동차 여행 책을 사진을 많이 곁들여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60대 정도 가까이 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60대이신가 하여 근데 너무 젊으시고 마인드가 할리우드에서 영화 일을 하셔서 좀 성공하시고 한국에서 영화 네 편을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택시를 왜 하시나, 어그 이유는 이제 또 작품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일상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 거리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으시려고 저한테 수첩을 보여주시는데 진짜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고 그림과 막 이런 아이디어를 빼곡하게 적으신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기인이시죠. 막 우리 서로 기인이라고. 저 제가 제 카페도 놀러 오시고 제가 이 이것도 알려 드렸어요. 이 러블레터도 내가 이 신의 사랑에 나는 매료된 사람이다. 이것도 한번 들어 보시라. 그리고 그 사실 그 기사님 같은 분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 미국 자동차 여행 그 유튜브 스토리 미국의 재밌는 얘기. 말씀 목소리도 좋으시고 너무 잘하셔서 저도 저부터 구독하겠다. 진심이에요. 예. 그 혹시 들으시고 유튜브 시작하시면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제가 바로 가서 구독하겠습니다. 예. 어, 하여간 뭐 여러 이런 좋은 분들의 조언들 예. 다른 분들도 얘기하자 너무 길어서 오늘 또 저도 이제 업무를 시작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네요 자음 여러분들도 이제 듣는 분들 중에 제 카페 제가 초대를 하려고 하니까 가능하신 분들 한번 오셔 놀러 오시고요좀 예. 천국스러운 분위기 를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음, 신께서 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과 신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선택을 하실 할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 신을 배신한 인간과 다시 영원히 진짜 헤븐에서 천국에서 끝없이 우리가 재밌게 지내고 맛있는 걸 먹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치르신 대가는 뭐였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이었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과 치열함을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얘기할 수 없는 치열함과 아픔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우리는 서로 잘 모르지만 어, 언젠가 뭐 쉐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 그냥 여러분 또 이렇게 어, 유튜브 진행자와 구독자의 관계로 이어질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죠. 어, 어쨌든 신께서, He knows, 그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 다윗이 마치 그렇게 했듯이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예, 그 신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힘든 걸 표현하는 이게 여러분 사실 prayer, 기도이고 Worship,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예배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과의 이 사랑의 시간, 마리아처럼 Choose what is best, 이거를 선택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기는 좀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